여보! 리아가 또 시험지를 숨겼다고? 시험지를 백날 숨기면 뭐해? 숨기는 족족 다 걸리는데 시험을 못 봤으면 시험지를 숨길 생각하지 말고 공부를 할 생각을 해야지! 아 정말! 누굴 내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건지! 여보! 여보도 리아한테 뭐라고 좀 해요! 맨날 나만 혼내니까 어? 내가 나쁜 사람 된거 같고 애가 들은 척도 안 한다는 거야! 으.. 음.. 음.. 음.. 음. 저잘 듣고 있는데요. 어디서 말할 거야? 너는 오빠가 돼서 요르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아? 오빠가 동생의 폼보기가 되어야지. 어? 요르는 시험점수 조금이라도 잘 받으려고 벌써부터 혼자 예스 복습에 숙제까지 알아서 척척 하는데. 넌, 아휴, 아휴, 아휴, 진짜. 아유. 잘 먹었습니다. 아휴 진짜 누굴 닮았는지 원. 음저 녀석 기가 잔뜩 죽었네. 기가 죽으면 뭐여아 진짜 속상해 죽겠어 내가. 아 그래도 요즘 리아가 계속 시무룩했잖아. 너무 혼내기만 하는 거 아니야? 내가 너무 혼내기만 한다고요? 하게 엄마 요즘 매일매일 오빠 보면 잔소리부터 나오잖아. 아, 애를 너무 혼내기만 하니까 더안 하는 게 아닐까? 나라고 맨날 혼내고 싶겠어요? 아 속상해서 그런지 속상해서 그러지 말고 우리 다 같이 리아를 좋게 대해주는 건 어떨까? 응? 왜?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잖아 그러니까 하루만 다 같이 리아를 칭찬해주는 거야 왕자님 대하듯이 어, 왕자님이요? 오빠이거 <웃음> 왕자? 에이, 한 번만. 딱 하루만 그렇게 해보자니까. 어때? 응? <웃음> 그래요.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니까. 요즘 내가 너무 혼내기만 한 것도 있고. 응, 음, 응. 음, 알았어요. 그렇게 해요. 그럼, 리아는 내일부터 우리 집 왕자님인 거다? 모두 칭찬만 해주자고! 우리 왕자님 일어날 시간이에요 아이고 우리 귀염둥이 왕자님 일어났어? 어쩜 금방 깬 모습도 이리 귀엽담? 엄마 아, 왜 그래요? 아왜그러긴 뭘. 엄마가 우리 잘생긴 아들한테 그동안 좀모질었지 우리 왕자님 응. 얼른 내려와 우리 집 귀염둥이 왕자님을 위해서 엄마가 아침을 준비해놨으니까 뭘 잘못 먹었나? 어? 오빠 왔어? 어? 뭐야? 오늘따라 너무 잘생겼는데? 어이? 어이? 어이? 어이? <웃음> 우리 아들이 잘생기긴 했지. 에, 뭐예요, 우리 왕자님? 엄마가 일부러 우리 왕자님이 좋아하는 메뉴로만 차렸는데. 와, 오빠는 좋겠다. 오? 와, 니아는 정말 커서 아이돌에서 생기는 걸? 응? 음. <웃음> 그, 그, 그럼, 오, 오. 저, 잘 먹겠습니다. 오. 곧 과일 가지고 올라갈게, 우리 왕자님. 네.. 응? 응? 내가 그렇게 잘생겼나.. 어째 내가 시험지를 숨긴 것도 용서하실 만큼.. 하긴.. 내가 공부만 못하지 얼굴이 못생긴 건 아니지.. <웃음> 흔히 말하는 짐승남 스타일이니까. 야, 김리야, 너왜 이렇게 잘생긴 거야? 이건 반칙이잖아. y e l l o 아, 이런 비겁한 자식. <웃음> <웃음> 진짜 업계 업뭐 하는지 아, 아니지. <웃음> 오빠, 엄마가 과일 가져다 주래. Oh, yellow cat. 아, you k o w cat. e Oh, c h a s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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급적이게 잘생긴 매몰라 으으 어나 진짜 왕자가 아닐까? 아 그래 그동안 내가 여자친구가 없었던 것도 이제 이해가 돼 내가 너무 잘생겼어 여자애들도 부담이 됐던 거지 아, 내가 조금만 덜 잘생겼더라도 엄마 진짜 역겨운데 언까지 참아줘야 돼요? 조, 조금만 더 참아. 얼마 안 남았어. o oh, o oh, mother and, and sisters uh, like, so 좀 하고 올게요. 어 oh, 그래 우리 생이 나들 화이팅. 아우, 땡큐 마더스. 아, 역시 나한테 주어진 건이 조각 같은 얼굴뿐만이 아니었나 봐. 아, 내까지 섹시한 나. 음, 어쩜 좋지? 숙제를 금방 끝내버렸어. 정말 이런 나야말로 현대판 왕자가 아닐까? 아. 오빠, 엄마가 밥 먹으래. o oh, 나내 동생 여루루, 르 와리로 와준 거 정말 고마워. 하지만 나 왕자 김리아의 방을 이렇게 벌컥벌컥 여는 걸 나를 내려면 아니라고 생각해. 아, 어, 그 그래? 다시 노크하고 들어와줘. 난 왕자니까. 오빠, 나 들어가도 돼? 아우, 오빠라는 조칭보다 정말 왕자의 자격이 있는 나에게 왕자님이라고 불렀으면 좋겠는데 다시 놓고 해줘! <웃음> <웃음> 왕자님, 들어가도 되겠습니까? 아우, 스탑핏 스탑핏! 아 본인의 신혼을 밝히지 않고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 안 되지! 세상은 미인에게 너무나도 위험한 세상이잖아! 잘생긴 나를 납치하러 온괴 아니면 어떡해? 그러니까 너의 신혼을 확실하게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김리하 왕자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아우 대신에 오우 노 잘생긴 왕자는 마음도 열리지좀더 상냥하게 말해주겠어? 김리하 왕자님 당신의 동생 요루루예요 에, 어머니께서 저녁을 먹으라고 하시는데 같이 내려가시지 않겠습니까? 어. 그래 그럼 일단 들어오는 걸 허락하도록 하지. How nice s h 나의 자님 음, 에 아, 마음도 열이고 말도 열어 맨발로 땅을 딛기도 좀 힘들어. 그러니 나를 위한 레드 카펫을 좀 깔아주지 않겠어? 빨리 빨리 빨리 떨어진나오 Oh, b o x 어, 우 이거지. 그래, 얘들아, 푹 자. 네. 우리 잘생긴 아들 잘자. 아우, 왕자님 왕자님이라고요. 오늘따라 더 역겨운 오빠 때문에 너무 힘들었네. 오늘 자야지, 아휴. 열어라, 열어라. 왕자님이 부르시는데 왜 간만해? 얼른 와봐! 아나 피곤해! 오라는데도 무슨 일인데? 일단 와봐! <놀람> 하유, 무슨 일인데? 아우, 아우, 나 왕자님 기름이야! 내손 끝은 다른 이들보다 고귀해! 특별히 주의가 필요하지! 그래서 뭐... 나이 동생 어불좀꺼주겠어에뭔그 표자? 설마 이 왕자님의 부탁이 싫다는 거야? 안 되겠다. 넌 레드 카드. 안 되겠다. 레로 카드. 레드 카드. 옐로 카드. 더 이상 못 참겠다. e i g h 야 죽어! 죽어! 죽어! 죽어! 죽어! 죽어. Thank y o